무이치로는 물고기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죽지 않고 목을 재생했습니다. 무이치로는 항아리가 급소인 것을 눈치채고 항아리를 베자 물고기는 사라졌습니다. 코테츠는 자신을 구해준 무이치로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다시마 머리라고 말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가려고 하는데 코테츠는 카나무리가 혈귀에게 습격을 당하고 있다며 구해달라고 무이치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에 무이치로는 잠깐 당황을 하는 순간 무이치로. 어르신의 말을 떠올리며 어르신과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어르신과 그의 아내는 많이 다친 무이치로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기억 상실증에 걸린 무이치로에게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 된다고 말하며 잃어버린 기억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무이치로는 코테츠를 업고 카나모리를 구하러 갑니다 한편 탄지로는 우러기의 분열체가 자신에게 초음파를 발사하려고 하자 칼로 분열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분열을 했고 탄지로는 초음파를 정통으로 맞았으나 데미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탄지로는 웃었고 혀를 베면 회복이 더어진다는 약점을 알아냈습니다 우러기는 발톱 공격으로 탄지로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탄지로는 너도 해봐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우로기의 머리가 갈라졌고 그 틈을 노려 탄지로는 우로기의 혀를 베었습니다 하지만 우로기는 금방 회복했고 탄지로를 공격합니다 네즈코라. 건물 쪽에는 카라쿠와 네즈코가 싸우고 있습니다 카라쿠는 네즈코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세키도는 카라쿠가 네즈코를 죽이지 않는 것에 짜증을 냈습니다 아이제치는 카라쿠에게 가세하려고 창을 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창이 빠지지 않고 개녀에게 총을 맞았습니다 개냐는 뒤로가서 아이제츠의 목을 베려고 했지만 세키도의 번개 때문에 역으로 당했습니다. 카라쿠는 개냐 쪽이 더 즐거워 보여서 네즈코의 배를 발로 관통했습니다. 이에 네즈코는 발차기로 카라쿠의 얼굴을 타격하고 자신의 피를 뿌려 포클로 공격하고 카라쿠의 팔을 뜯어서 부채를 빼앗고 체로 바람을 일으켜 카라쿠를 날려버립니다. 계속해서 네즈코는 세키도를 날려버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키도의 번개 공격으로 당하게 됩니다. 아이제치는 게냐가 죽었는지 확인을 하는데 갑자기 게냐가 연부를 외우면서 일어섭니다. 그런 게냐의 모습을 본 아이제치는 게냐에게 넌 정체가 뭐냐고 말했습니다. 이신가와겐야이는이 탄지로는 네즈코와 개냐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우로기의 혀를 꿰뚫어 우로기의 비행능력과 기세를 이용해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오는데 성공합니다. 탄지로는 곧바로 세키도에게 달려들었고 세키도는 석장으로 탄지로를 공격했지만 탄지로는 우로기의 발로 번개 공격을 막으며 세키도의 혀를 베었습니다. 이때를 노려 탄지로는 네즈코의 목에 박혀있는 석장을 거의 다 빼려고 할때 세키도는 석장으로 탄지로의 뒷목을 노렸지만 네즈코가 막아냈으며 폭혈로 공격했습니다. 그 순간 바람에 날아간 카라쿠가 다시 돌아와서 부채로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 탄지로와 네즈코를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도공마을에서는 교코의 물고기들이 마을을 습격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도공들은 전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들에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주 칼로지 미츠리가 도공마을의 습격 소식을 듣고 도공마을로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